게임이 저장됐습니다 2천원이다 <웃음> 아이씨 우리 집 저거 어떻게 해야겠다 나중에 씨샷좀사 갖고 올까? 씨샷 시앗도 나쁘지 않네 15파스님 나는 뭐야? 나는 낚시 따러 간다 너... 난 농부가 아니라 어부라고 뭐 2,339만 내돈 음. 뒤에 숫자가 54인 거를 감사히 여겨라 뭐라고? 39자고 그래 그걸 감사히 여기면 안 된다 나 버스 타고 도망간다 오. 다음 목적지는 자유 사차입니다 오. 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웃음> 거기 가면 발가락으로 컴퓨터 끄는 거 봐야 된다 아휴 중에 발가락으로 컴퓨터 끄겠네 은비는 괴로웠다 아 아직 안 열었네 나는 낚시나 하고 있으려고 9시까지 나 그럼 밭에 가서 그것 좀사 올게 조지 콜라 낚시의 시간이다 정.. 정어리다 아우.. 정이 제발 하나만 물어줘 어 친구한테 전화 왔다 기다려봐 응 제발 아 우클릭을 했어 으악, 작은 입으로 43인치. 으악, 어디다 던지는 거야? 어, 마트 문 열었다. 동절림 호수와 비를 세워. 아침에 사람이 없네. 파스님씨야. 어 채팅돼. 오케이. 어? 오케이 했는데, 왜 그래 되냐? 배구 벽에 1개나 있다고 바로 더럽게 뿌린다 2십 파슬립시야 전나 닮았는데 저 아줌마 이집 봐라. 역시 유통업이 진짜 잘 살긴 한다. 돈잘 번다. 유통. 어, 좀 누구지? 오케이 뭐야 너 먼저 이건 그거 하러 가야 된다 자기소개 19으 이게 okay. 어, 할머니다. 아, 그래, 이쪽 길도 길이 있는데. 얘 뭐야 일리들 다 우리 집 뭐야 잘 살잖아 맞다 우리 집 농사 시작이다 야, 아, 하지마, 임마. 뭐라고? 아하. 이. 이이... 이건 근데 돈 벌리는 일 맞냐? <웃음> 어. 다 밟을게. 아, 하지마. 야, 무럽다. 야, 야, 야. 자꾸 에너지 빠들고 내 앞에서 그럴래? 이놈 봐라. 자꾸 내 앞에서 에너지 빠지고 그럴래 너이게 에너지 바야 이게 어? 보여? 어? 보이냐고 바람의 상처 으악 으악 어? 으악 으악 으악 바로 우리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상처다. 백스탭, 으악 백스탭,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시악 아직 저밖에안 어. 됐어 원래 낚시는 밤낚시가 최고다 <웃음> 밤새도록 할래? <웃음> 난 밤새낚시한다고 <웃음> 먼저 탈진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웃음> 나는 에너지 많아 챙겼다 어얘 누구야 제스다 안녕 펜니 안녕 빈센트 안녕 빈센트 은비가 만 걸음을 걸었습니다 만보기만요 운빈 날라다니는데 <웃음> 그건 천걸음을날았습니다로 뜨죠 어, 천미터 날라간 거겠지 만 미터만 나는 바다에서 낚시하려고 바다에 좋은 거 많이 나오나? 응 으악! 녹조다! 아 거기 조개 같은 거나 굴 같은 거 쪼서.. 쪼서..가자 있으면 오케 이돈 진짜 잘 벌린다 어? 없네 근데 그 리스폰이 안되더라 아. 항구에서 잡으면 잘 되나? 어나 항구에서 잡고 있어 제일 끝에 꺼난 백사장에서 잡고 있다 몇 시에 들어갈래? 늘안 들어간다 <웃음> 안 들어간다고? 와 오리다 뭐 임마 이 자식 <웃음> 그거는 파울이야 아. 빨리 빨리 저 갈매기냐 어? 저 갈매기냐 아닐걸 와, 뭐야? 뭐야 저거? 뭐가? 방금 괴물 지나갔어 진짜? 응. 잡자 이 건방진 갈매기 녀석 아 어, 맞다 나, 나 우럭 43인치 자리 잡았다 우럭? 어왁 43이면 110cm 정도 엄청 크네 어 청어 28인치 청어 어 청어 33인치 와야이건데 어, 크면 잘 팔리겠네 응 음. 으 낚시가 잘 안돼 맛있구만 하나만 더 잡고 가자 집에 난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한다 <웃음> 거기도 작게 <웃음> 입 돌아가면 어떡할래 니 다음날에 <웃음> 그건 뭐 다시 돌리지 마응 <웃음> 다시 돌리 <돌려. 웃음> 반대쪽으로 해서 그렇지 야저 근데... 갈매기도 한번 응. 잡아봐봐 알맥이 안 잡혀 아, 해저 계속 나오네 으악, 밤이다 으악, 지에 갇혔다 묘지도 있냐? 어. 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녕 음. 죄송하지만 전 밤이란 걸 모릅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 이거 2시, 2시까지 시안 자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뻗어버려 아 진짜? 음. 근데 2시에 바카스 먹으면 음, 근데 그 다음날까지 버티는 거가 음. 난 농작물도 키워야 되니까 난 잠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세요. 그러려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이 네, 약국에서 약좀 사갖고 와라. 어? 약국에서 약을 사갖고 와라. 닭성제? <웃음> 응. <웃음> 감성제를 <감동제는> 왜 사? <사해? 웃음> <에이. 웃음> 이왕 <왕아> 아편사지 그냥. <웃음> 엄마, <너> 불러왔어. <웃음> 응? 엄마 부른다고. 왜? 아, 부른다. 빨리 가. 빨리 가. 응? 떡떡. 아, <웃음> 강제징용. 음, 쟤왜안 자냐? 어, 파랑 애가 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뭐야? 레벨업이 엄청 많이 됐네. 봄의 7일째, 2588원. 야, 너 기절해서... 이 뽑아도 되겠다 으악 우리 파란 친구가 만 걸음을 걸었군요 남찍기 저리 꺼져 이 나비 녀석 어? 단풍 시앗시다 아니요 됐어 288 아 이게 많이 뜨네 이게 돈이 빨리 안 벌린다. 어, 조개다. 어디 볼까요? <웃음> 낚시를 합시다. Oh. 생일이라서 okay. 선물 주면은 제가 oh. 호감도 많이 이런거? 아 그건 꽃 아니야 어충환이 oh. 어? Oh. Oh. Oh. Oh. Oh. Oh. 동생한테 oh. 좀 있어? Oh. 어 수선화 oh. 선물로 줬 oh. 누구 생일 있나 oh. 오늘? Oh. 오늘 루이스 아 oh. oh. 촌장놈 oh. 그 술집 가서 보자 okay. 음. <웃음> 지금 어, 낚시를 해야 되니까 것... 해초 주면 안 돼요 선물로. <웃음> 이 어, 해초인데 해초 대... 정력이 좋단 말이에요 하면서. 나쁘지 않네요. 미용. 정. 이거는 거의 정력제 수준이라고요. 으악. 와, 다 놓칠 뻔 했고, 살렸다. 됐다. 청어, 25인치.